개괄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디아 가정의 일 후에 바울 일행은 빌리포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로 인하여 그 귀, 귀신 들렸던 여종들의, 여종의 주인들의 모함을 받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뻔했는데 오히려 발로 차고 해꼬지를 하는 짓을 한 것입니다. 뭐 바울사도 일행은 생명의 사도이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아닙니까? 저가 그러니까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부복한다면 참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항상 생명의 기회를 무시하고 집 밟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그 처참한 지경인 그 옥중에서도 주님의 일꾼의 자태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깊은 옥에 들어가면 뭐 얼마나 그 환경이 안 좋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빠져나갈 국리를 하고 자기 어떻게든지 살아날 국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주님께 찬미하고 기도를 했다. 주의 일꾼의 자태를 잃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도저히 감사의 기도나 기쁨의 찬송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그런 능력의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적이 발생해서 옥문이 열리면서 그 죄수들의 그 착고가 다 벗어지게 됐습니다. 이 착고라는 건, 어, 어떤 것이냐면, 그, 왜, 우리나라 왜 춘향전 같은데 보면, 나중에 춘향이가 이게 목에 칼을 튼다고 그러죠. 이렇게 나무 두 판을 딱 연결해가지고, 목을 연결해서 발목까지 이렇게, 이렇게 늘어뜨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발목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그런, 그, 형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다 벗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중에 자다가 깬그 옥사장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책임감을 느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원래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가 어떤 죄수냐에 따라서 그 처분을 받게 되어있거든요. 경범죄의 죄인을 놓쳤냐 사형죄의 죄인을 놓쳤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 비참하게 죽게 된게 있으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간수장의 행위를 말렸죠. 간수장은 바울의 권고로 돌이키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참 기이한 일이에요. 바울이, 뭐, 옥중에서, 감사 기도를 올리고 찬송하고 했는데 아마 이제 그 여기에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을 좀 듣고 있었던 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도,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네들은 바울이 전하는,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변화를 받아서, 자기네 집에 그들을 데려다 씻기고, 세례를 받고, 식사 대접까지 하는, 참, 희한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 이 죄인들을, 그, 때, 금방은 이제 때렸던 존재인데, 다시 그, 때렸던 것을 감싸매주고, 보호해주는,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참 귀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이 전체가 세례를 받게 하고 어또 식사대제까지 하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보아를 믿고 이전의 삶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철저히 헬레니즘의 그 세계 속에서 살던 그런 인물인데 그런 헬라적 문화를 다 벗어버리고 주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하는 거죠. 그 유대의 그 이름 없는 그 조그만 나라에 그한 시골 구석에서 살던 천구석에서 있던 그런 예수의 그 구원주 되신 분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세 사람, 회개하고 세 사람 이 되고 온 가족이 또 그런 일을 동참 시킵니다. 이게 복음을 받기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져요. 완전히 이제 180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인 신자들은 사실은 이런 분기점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복음을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전과 후가 확실히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이제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스스로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을 보호하고, 오히려 그 대접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사도 바울 일행이 복, 대접받으려고 돌아다닌 건 아니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다니면서 그 책무를 다 하, 하다가 이런 일들을, 아, 겪은 것입니다. 참 기이한 그런 일이에요. 사실 저 간수장이나 그 가족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짓인데 저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자신들에게 닥칠 위험이나 위기에 대해 괴념치 않고 그것을 초월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뭐 상황만 조금 안 좋아지면 또 건강만 조금 잃으면 뭐, 저, 또, 직장만 이으면 또, 가정에 좀 문제가 생기면, 금방, 이게 뭐, 금방 우울증에 빠지고, 그냥, 어쩌헐 홀수할 수 없이, 그냥, 인생을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그냥, 분위기에 들어갈 만한데, 이거 오히려, 지금 그,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어, 험악한 상황입니까? 그런데서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헬라적인 지혜, 헬라 철학자들이 뭐 얼마나 세상을 구원해 보겠다고 각양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습니까? 또 각양의 신화들을 내세워 가지고 각종의 종교들이 헬라사 사회에 그냥 팽배해 있었는데 그런데 마음을 조금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주님의 말씀에 그 복음의 말씀에 부복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진정 신앙은 이렇게 모든 난관을 극복하게 하고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아니하고 전진되어 나간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루디아의 그 회심과 또 회심이라기보다는 뭐 사실은 구약적 신앙에서 더, 그더 완전한 신앙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고 가족이 믿게 됐지만, 그 루디아도 그랬지만, 여기 간장도참 기이한 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그, 그런, 그 헬라의 그 첨단의 문화 속에서, 최첨단이죠. 지금으로 치면 지금으로 봐도 가서 놀랄 만한 그런 환경인데, 그 문화인데 그런 속에서 그 유대에서 온그 사람들의 일단의 무리들의 전하는 말을 하늘의 그 아버지의 그, 신그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킨다 이게 참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가 아, 상상해 볼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내용인데, 그, 전체 내용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19절로부터, 아, 16절부터 18절까지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사건이고, 그리고 둘째는 19절부터 34절까지,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그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고소해서 오게 가두면서 생기게 된 일, 입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일꾼들은 옥에 갇혔어도 주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고 주변의 죄수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에 행동을 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공리를한게 아니고요 그, 그 처참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죠 그 깊은 옥에서 <웃음> 그러니까 신자들은 오게 가거나 뭐높부 부유한 데 올라가거나 낮은 데 처하거나 주님의 그 종으로서 주님의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그런 신분을 소유했고 그럴 만한 능력을 힘입었어요.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환경을 뛰어넘고 육신을 뛰어넘고 세상을 뛰어넘고 사단의 미혹을 넘어서는 그런 일을 담대히 하는 것입니다. 음. <웃음>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쓰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예, 그들의 기도에 대해 응답으로 또 이적까지 일어납니다. 이런 이적은 계시적인 뭐 이적이니까 뭐 오늘날 꼭 있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죠. 비슷한, 주님은 또, 주님의 방식으로 때를 따라 그렇게 이적을 베푸셔서, 비상적인 이적을 베푸셔서 사람을 병에서 벗어나게 하고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도 하시는 것이지만, 이런 걸 우리가 뭐,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 이런 이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도 그걸 자신들의 현실적인 안위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감격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한 거죠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이게? 아무튼, 그런 이적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그, 자결하려던 그 옥사장의 생명을 부지시키고, 신령한 안목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놀라운 결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고친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그날도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음 전파 아니면 늘, 바, 바울, 사도들이 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고 이제 집사도 세우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도, 그거를, 최 최상으로 누려가는 일에 에, 모든 노력을 경주한 거죠. 조금만 평화로우면 저 자기가 원래 평소에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죄성이 있는 인간들인데 예, 그러지 아니하고 아주. 그, <웃음> 틈만 나면 주님과 소통하는 일을 어, 애썼습니다. 안식일 여부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아무도, 아마도 저들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간 것 같습니다. 이, 주님이 분명히 그 사명을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일해 가실지 지금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봐도 그 주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막으셨고 또 이제 본도 비두니아 본도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때도 막으셨고 이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하셔서 이제 그리로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살아왔지만, 그렇지 않, 그 자신들의 생각이 다 옳지 않다는 걸 알고, 그래도 그런 속에서 더 기도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튼 그런 속에서 그빌리보 교회도 다소간 부흥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환경,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환경을 탓해요. 육신을 육신을 핑계 대고 환경을 탓해요.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전에도 봤잖아요. 바울, 베드로나 요한이 옥중에 갇혔을 때그 교우들이 함께 기도한 내용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의 관심이 이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의 행보에 있다. 그냥 뭐 시간 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예. 그것도 내 자유지. 그렇게 하고, 방만하게 살 것이 아니고, 이렇게 누가 감독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이런 신령한 태도를 취해 나가는 것,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아무튼, 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점으로 어, 그들의 주인을 크게 이익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치는 귀신이란 무엇인가? 어, 원어로는 그푸누 마, 피도나라는 그런 음, 것인데, 피돈이란 존재는 고린도만 북쪽 파르나소스 남쪽 언덕에 위치한 아폴로 신전과 신탁을 지키는 그 신화상의 뱀 혹은 용입니다. 그 피돈이라는 아그 용어가 그러니까 그 여정은 그런 귀신에 들려서 다시 말해서 그 인격 전체가 점령당해가지고 이제 복화술 등의 에, 그, 방법으로 점을 쳤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복화술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이렇게. 입을 다물고, 이제, 배로 얘기하는 거죠. 예, 오늘날도 그 재미있게 그렇게, 그, <웃음> 그렇게 우스갯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 복화술을.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안 되는 발음들이 있어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이 여기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 들려서 그렇게 에, 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장원의 감곡에그 그 절에 다닐 때그 꼬맹이 여자에게 귀신이 들어오면 그 남자 목소리로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막 예언도 하고 점을치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귀신들이 이제 그런 그 무지한 그 영혼돈을 사로잡아가지고 어 이제 서나가는 거죠. 근데 아폴로, 당시그 저희 그쪽 지역은 또 아폴로 제우스 신과 버금과는 제우스의 아들인데 아폴로 신이 그뭐 헬라적으로는 아폴론이라고 하고 로마 식으로는 아폴로라고 여러분, 그, 저, 달 착륙한 비행선 이름이 아폴로였죠. 거기에다가도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아무튼, 그 신은 지혜, 진리, 뭐, 예언, 병고침, 이런 일에 굉장히 형통하게 하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소한 인간들의 생사화복, 중에서 이제 소소한 것들을 채워주고, 거기 완전히 매이게 하는, 그래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잡신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여종은 그런 귀신이 들려서, 그, 다시 말해서 그 인격 전체가 점명당해서 그런 점을 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많고, 그 일들을 아, 나름대로 통일성 있게 합니다. 그,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꼬맹이, 그, 그, 에게 들어온 귀신은 집, 집 나간 바람난 남편을 잘 찾, 찾더라고, 어디 있는지. 기가 막히게 찾아요. 귀신같이 찾아.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일생을 종로로 타게 만드는 거죠. 지금, 여기 그, 그, 그 귀신들린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귀신들린 여종은 바울 일행을 보자 쫓아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어, 귀신이 똑바른 소리 하지요. 예.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한 내용도 조금 이제볼 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알아볼 건 알아봐요. 어, 어찌 보면 치, 이게 굉장히 칭찬하는 소리 같지만 이게 굉장히 저급하게 높이면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누가 내 친구가 나를 조롱조롱 나를 칭찬해 봐요.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잡신이, 지역신이라고 하는 이 잡신이,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맞는 소리를 하지만 아주 그냥 천박하게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제 괴로운 거죠. 자칫 바울이 그걸 승인한다면, 이방 귀신과 주를 믿는 것과 구분이 될수 없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귀신들도 뭐 예술 전도하고 그런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굉장히 뭐 연결점이 없습니다. 사실은 신자들하고 귀신 에 들린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그 사람들은 그냥 꾸며서 하는 말이고 우리는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 속에서부터 누리면서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르죠. 아무튼 이런 일은 이전에 그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계실 때 무덤 사이에 귀신들린 자가 주님 앞에 소리치며 한 행동과 아주 흡사한 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거라사 그, 그 귀신 들린 사람 거,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여기서 바다는 이제 뭐 이게 민물 그 갈릴리 호수지만 워낙 커서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거라사 그러니까. 그이 걸어사는 어디냐면, 그, 가보나움 쪽, 가보나움이 약간 북쪽, 북, 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데 있는데, 거기 반대 남동쪽으로 있는 데가 걸어사 지방이에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귀신도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죠 쇠사슬을 끊을 정도면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나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어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내 이름은 군대니 어, 우리가 많은 인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떼가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신되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천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며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대가볼리는 그, 열개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아홉 개 도시를 가리킨 거예요. 거라사, 담메색 뭐, 이런 도시들. 그, 그, 요단 서쪽에 한 도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다 다니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수화에 있기에 주님이나 주님의 일꾼들의 인격과 사역을 보고서 알아보면서 어찌 보면 바른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어, 어, 주님이나 주의 일꾼들을 의뢰치 않고 이상하게 그릇된 증거를 하며 철저하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보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봤지만 귀신들도 믿고 떠는 그런 고백 귀신들도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은 다 가짜예요 예, 자신을 다 들여가지 않는 말로만 속이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목표하신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하지 않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런거예요 저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 나라의 진전을 가로막고 자신들의 멸망을 늦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여러 날 이같이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 가운데 지극히 큰 불쾌감을 느끼면서 그 일에 배후에서 일하는 사단의 세력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저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가 직접 그 활동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는 거죠. 주님의 심정을 그 갖고 이런 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같이 없는 자들의 복음 증거라도 말리지 않던 그런 바울이지만 여기서의 증거는 보고 듣는 사람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악하여서 단호하게 대응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 주님이 그걸 책망하시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지금 당장 방해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주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그런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까지도 용납을 했었는데, 주님도. 지금 바울사도도 그런 태도를 보일만 한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사람을 완전히 기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악하여서 단호하게 대응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긴 게 아니고 비아냥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의 종들이여 뭐 얼마나 큰일을 하고 다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건 그러니까 사실 분별 죄종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 저게 그냥 약해서 저런 소리 하나 아니면 귀신 들려서 하나님 나를 대적하려고 저런 짓을 하나 잘 생각을 해. 귀신이 하는 건지든 뭐그귀 귀신이 또 그런 지지하는 발언한다고 그것도 좋다고 받아들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음. 물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귀신을 대적하면서 사람까지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제 공생애 중에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수하게 고쳐 주셨죠. 그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주의 사도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 저기 마가복음 1 6 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 이제 권능을 받아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 예언대로 지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 일행이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일로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뭐 그 쇼하는 그런 부흥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거죠 뭐 사람들 막 모아놓고 막 그냥 네가 누구냐 막 물어보고 군대라고 그러고 좀 몰아내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엄청난 큰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오히려 그 속이는 거죠 주님이 그런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 이적을 통해서 마땅한 대로 올라서서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구원은, 구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이 있어서, 그게 목표가 있어서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고 뭐 좋아할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왜, 주님께서 왜, 능력을 줘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걸뭐 우리가 다 봤다고 와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농명된 것으로 기뻐하고 그런 일 때문에 좋아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뭐 큰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런 이적이 없어도 사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부복해서 거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일이 참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쫓고 육신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령한 교통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 이게 큰일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이적이. 그게 그 재창조의 이적이고요. 그게 새 사람의 능력이에요. 여전히 사람이 그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그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종로로 탈만한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이적 중의 이적이에요. 요새도 저 체육관 같은 데 빌려가지고, 그, 비디오 찍어가면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밀어내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내용들이 참, 참 지저분해요. 사람이 안 변해. 사람이 그리스도처럼 변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변해. 그러고, 그런 것만 자랑하고 다니고. 그냥 박수 치고 난리를 피는데. 그런 일을 아무리 경험해도 그 주님의 복음 앞에서 온전히 부복하는 일이 없으면 이 육신과 세상을 못 벗어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아가는데 그러나 자기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가는 거지 그 진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일이 없어요. 그게 참 차이점이죠. 아무튼 그 본질적인 일에 충실하라 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어 그리고 또 귀신은 단호하게 물리치지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즉시로 귀신은 쫓겨갔습니다. 이게 귀신은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계시적인 이적과 실제 우리의 삶과 연결을 안 지어요. 그냥 그런 거 경험케만 하는 거죠. 자기 머리에다 대고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뭐 귀신 나 쫓겨가라. 그래놓고 또 생활은 천이 방만하게 살고 자기 정욕을 이루는 삶. 그건 그거는 귀신 노름이지 에, 그 하나님의 이적이란 그런 거. 귀신이 뭐 감기 귀신도 있고 무슨 귀신도 있고 그렇다는데 그건 다 아. 소, 속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한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오고오는 시대는 어느 때나 주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일은 아, 아닙니다. 사단의 왕국이 무너졌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했다는. 그, 권능의 사역과 관련해가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에, 주님의 교회원들의 사역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지, 에,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써먹으라고 이런 본문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개시적인 의미와 연관이 있는 그런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적이, 보통 평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적이 아니죠. 보통 범사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그리토의 구속 역사와 관련해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이적이니까 그리토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 사도들의 그 구속사 안에서 사도들의 그 위치와 역할은 그 권위는 대단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그, 건강한 교회가 제일 첫 번째로 삼는 게 사도의 토 위에서 교훈을 삼아서 그, 그 교훈 위에서 교회가 서야 되고 또 거룩성과 보편성과 통일성을 이루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서로 다, 은사와 직임이 다 다르지만, 주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서는 하나같이 살고, 고룩하게 살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일에 자원합니다. 자본,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지. 마지못해 누가 보니까 하고, 억지로 시켜서 시키니까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백성은. 복음을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한 사람들은 그 부활의 복음,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 모든 우울하게 하는 그 환경을 뛰어넘고, 모든 죽음에 이르는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음. 우리가 하나님의 비상섭리를 무시하고, 어, 그,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요사이 축사자들이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고 인미로 성경을 인용해서 여기서도 동일한 일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짓들은 다 그릇된 것입니다. 구속사 안에서의 의미는 다 뒤로하고 공리적인 자기 이익만 취하겠다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그 죽었다 께서도 주님이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디에 속한 줄 알고,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를 알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그 일을 안 하고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해봐요,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어요. 그냥 소원만 가질 뿐이지. 예. 그랬으면, 그랬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 하면 안됩니다. 과정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게 참 복있는 자인거고 능력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이적을 행하는 세력들은 교회 역사상 숱하게 나타났다가 없어졌어요.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그릇된 자들, 바른 그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경험, 경험만 가지고 사람들을, 세력을 형성해갖고 나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숱하게 나타났다 없어졌습니다. 귀신들도 거짓 이적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 쪽으로 끌고, 끌고 간다는 게 성경의 예언 아닙니까? 대살로니가 후서 2장, 구절에 그게 나오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 이적에 속아. 그것은 스스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맨날 기도원에 다니고, 뭘 환상을 본다고 그러고, 귀신을 본다고 그러고, 그 능력을 힘입었다고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뭔 일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인격이 고상한 게 없다. 그리토에 인격이 안 나온다. 아무튼 거짓 이적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그럼 내가 마귀의 이름으로 하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논다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구속역사의 진행과 그 하나님 나라의 본의적인 일을 이루는 일과 상관없이 단순히 이적을 추구하는 것은 그 거짓신앙입니다. 개혁신앙의 3대 신앙 거짓신앙이 뭡니까? 우리 배워서 알죠. 기독교 강요에서 일시적인 신앙 지식만 가지고 있는 신앙 또 이적신앙이에요. 이적을 추구하는 요 세가지가 거짓신앙이에요. 일시적인 신앙 잠깐 믿다가 타락한다. 지식만 갖고 있는, 머리만 크고 사람이 안변해 예. 그러고 뭐 이적을 행한다고 맨날 기도원이나 도, 돌아다니고 뭐 그런 거나 행하려고 하고. <웃음> 거짓이나입니다. 아무튼 바울이 여기서 행한 이적은 사단의 왕국이 파괴됐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이제 사단에, 그, 자, 하나님께서 그, 묶으셔가지고, 이제 추락시키시고, 묶으셔서 추락시키셔가지고, 그렇게 물려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고도 그런 사실들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들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것이 구속 역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건이 돼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 게시가 완성된 뒤에는 그런 게시적인 이적이 필요 없어요. 그런 걸 할, 우리가 이제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의사가 없고, 우리가 간절히 나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고, 그참 신비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 본문 가지고 가지고 가서 그런 일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유를 바라고 어, 그렇게 하는 것뿐이죠. <웃음> 그런 면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 때문에 그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맨날 그걸로 이익을 봤었는데 그그 그 주인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소망이 끊어진 걸 알고 바울 일행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고소가 안되니까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적으로 뭘 하려고 한다 그런걸로 고소해 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아넣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